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 디자이너 송아은입니다 어, 저희가 이제 어린이들에게 좀더 쉽고 재미있게 독도를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연히 공유 마당에서 여러 가지 독도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체사진과권호철입니다제 그 작품이 영원히 남을 수 있으면 좋죠 어차피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 기증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호철 작가님의 사진을 이용해서 역사와 그리고 자연생물까지 통틀어서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공유 마당에 이렇게 원본이 공유가 돼 있으니까 화질도 좋고 어, 법에도 저촉되지 않게 합법적으로 어,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 소스를 아낌없이제공하는 든든한 콘텐츠 은행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이왕 기증을 했으니까 많이 사용될수록 더 좋겠죠 공유로 티키 공유로 타카